시작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어드 왕국 입찰가 과연 얼마가 좋을까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제 어디를 봐야 될까요? 어디를 봐야 되죠? 네. 그러면 얼마가 좋을까? 그죠? 자, 홍삼을 판매한다고 생각해 볼까요? 홍삼? 홍삼을 판매가가 10만원 이에요. 자, 10만원. 그럼 매출. 이걸 팔았을 때 수익. <웃음> 순수익. 이라고 하죠, 순수익. 수익이 이제 7만원입니다. 7만원. 그러면, 순수익을 넘어서지 않은 금액을 지출을 해야 된다. 왜냐면, 순수익이 넘어가게끔 지출을 했는데, 한 명도 안왔다 그럼 이 키워드 한 거는 돈만 나가는 키워드 한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홍삼을 팔기 위해서 어떤 키워드를 한번 써볼까요? 홍삼 파는 곳. 홍삼 파는 곳. 네, 좋습니다. 홍삼 파는 거 얼마에 이 키워드를 입찰을 할수 있거든요. 한천원 정도 해볼까요? 천 원이요. 네. 천 원. 물론 상세하게는 검색을 해봐서 천 원이 몇인지를 알아봐야겠지만, 홍삼 자체가 일단은 경쟁이 좀 많은 키워드죠. 네. 근데 홍삼 파는 곳이랑 키워드 또한 경쟁이 많을 거라 예상이 좀 돼요. 네. 자세한 건 나중에 한번 검색해 보시고 네. 오늘 예제로서 말씀드리기 위해서 일단 천원이면제가 그냥 해봤더니 어 12일 입찰되더라 12일, 12일 12 입찰되다 그러면 1이면1 0원에1이면은몇 어 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했을 때 홈페이지 몇명 중에 한 명은 사야 돼요? 1,000원을 썼을 때 우리 홈페이지에 몇명 중에 한 명은 꼭 사야 돼요? 70명은 사야 본전을 하겠네요. 그래서 70명. 네. 70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들어왔는데 네. 그중에 한 명도 안 샀다. 네. 그러면은 얘가 돈만 따라가죠. 돈만. 네. 그죠? 그러면 금액을 아출까요 100원으로? 100원으로. 그러면 이거는 검색해 보면 아마 경리 업체가 한5 0이라고50 경리 업체 있다고 하면은 5 1위로 될 거예요. 제일 꼴등이네요. 그죠. 그 100원으로 하면은 내가 한달이 광고를 진행하면 몇 명을 합격할 것같아요한 달간이요? 네, 한 달간. 한 달간 홍삼 파는 것이라는 키워드를 100번으로 내가 인터넷깔 설정했어요. 네. 예. 그러면은 5 1위에요한 명도 한 명도 않을 것 같은데. 한 명도. 명도. <웃음> 그러면 돈이 굳었죠. 예. 돈안 생긴 거잖아요. 키워드 강안한 거잖아요. 예. 그럼 돈이 굳었기 때문에 네. 판매도 안 되겠네요. 없겠죠. 네. 그럼 키워드 가화를 하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네요. 그렇죠? 예. 아, 자. 예. 아자 그럼 천 원. 아까 얘기했던 천 원. 네. 10위에 천 원이면. 그래도 한 달에 얼마 정도 클릭을 할것 같으세요? 물론 조회해보면 다 나와요. 네. 그렇죠? 예상 클릭수가 나오죠. 네, 예상 클릭수가 예. 나옵니다. 1000원이었을 예. 때 대충 한 20명 정도는 한 달에 클릭을 하더라. 네. 그러면 지출금액이 2만원이죠. 2만원. 그죠? 그러면 2만원 중에 한 명이 샀어요 그럼 저 얼마를 벌였어요? 5만원을 벌었네요 5만원을 벌어요 예. 이렇게 하실래요? 이 키워드로 1000원에서 하실래요? 해도 될것 같은데요? 네, 해도 될것 같죠? 예. 하시면 돼요 네자 예.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아 나는 좀 음, 빨리 결과를 얻고 싶어 <웃음> 그래서 한 순위를 3위로 올리고 싶다. 네. 3위로 올리려면 얼마 정도를 써야 될까요? 대충? 방금0원 썼었죠. 0 4천 원에 1 0이다 네. 1 5 0 0에서 2,000원, 2,000원 정도까지? 두 배, 두 배. 아마 2,000원 하면 제 생각은 한 7,000원 정도, 7 정도 될 거예요. 아, 그래요. 왜냐면 지금 이홍삼파는 곳이 할 키워드가 1,000원에 10이라고 하면은 못 해도 100원, 200원 정도는 더 올렸을 거라 말이에요. 음. 네. 1순위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네. 그러면, 저 아까 2,000원 얘기하는데. 네, 2,000원. 2,000원이면, 못해도 한 7, 6, 이 7이 정도 될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음, 음, 음. 100원, 200원 사이니까. 음. 한 300원 정도 하겠네요. 예. 차이점이. 그러니까 3위로 올라가려면, 못해도 한 3, 4,000원을 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럼 음. 한 4,000원이라고 생각해볼게요. 네. 4,000원을 내가 3위에 올렸어요. 네. 잘하니까요? 아니, 모르죠? 음. 잘하니까요. 자, 그러면 4,000원으로 했을 때 내가 7만원의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곱하게 해봐야 될까요? 몇 명이 들어오죠? 지금 7만원 지출되려면 1 3만원면 4, 4, 7, 28. 한 17명 정도는 들어올 수 있겠네요. 음. 7만원 정도를 쓰기 위해서. 예. 4,000원, 한번 클릭에 4,000원이고, 열번 클릭에 4만원이니까 한 대략 한 18명, 17명 정도가 들어왔어요. 자 18명이라고 할게요. 18명이 우리 홈페이지에 방문을 했어요. 그러면 18명 중에 적어도 한 명은 사야 본전을 뽑는다는 거죠. 그죠? 만족하세요. 한명 사면 본전 뽑아서. 만족은 못하죠. 그죠. 네, 수익이 나려고 목적인데. 수익 나기 위해서가 목적인데, 네. 그러면 적어도 2명, 3명은 사야 된다는 소리요 네. 그러면 내가 18명 중에 3명을 구입할 수 있을 정도의 상품이냐, 또는 그렇게 잘 만들어놨느냐, 이런 차이가 있겠죠. 네. 그걸 떠나서 확률상 생각해니다 확률상. 네. 18명 들어와서 1명 사면 참 감사한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확률 싸움이라고 하시면 돼요. 음흠. 얘가, 12로 해서, 70명이 들어와서, 1명을, 아, 3명을 구입시키는 거랑, 3위로 4천원 했을 때, 18명 중에 3명이 구입하는 거랑, 확률상은, 이게 더 높겠죠. 네. 그죠? 근데, 어, 난 좀, 빠르게 원해 응. 빠르게 들어와서 돈도 빨리 쓰고 빨리 하길 원해 응. 그래서 요거는 사실 선택사항이 될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확률적으로 내가 우리 홈페이지에 보유 사람이 평균 20명 중에 한 명을 사더라 응. 라고 했을 때에는 4,000원은 너무 비싸죠 응. 한 2,000원 정도는 해볼 만할 것 같아요 2,000원 그죠? 2,000원이면 대략 한 36명이잖아요 예. 그러면 요정도는 좀 해볼만 할것 같아요 그래서 돈만 쓰고 내가 성과가 없는 이유는 금액이 너무 비싼 건 아니냐 물론 내가 7만원을 4천원을 3일 올렸으면 이거는 이렇게 좋은 키워드들 이 좋은 키워드들은 대충 예상을 해보면 7만원이 소진되려면 3일 되면 끝나요 7, 됐을 때. 3일 만에 7만원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30일이면 70만원 정도 쓰겠죠. 네. 그 그렇죠? 근데 성과가 없었어. 한 명도 안 했어. 이러면 금액을 낮출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높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 무조건 낮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에요 적당한 수위에 음. 내가 감당할 수 있을 정도의 금액을 설정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말이 좋아서 10만원이지 대부분의 상품은 이렇게 비싸지 않아요 보통은 만원 정도 하겠죠 대충 그렇죠? 이럴때도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질 거예요 내가 이 키워드 만원짜리 상품이 우리가 의자라고 했을 때 의자라는 이 키워드 1위를 하려면 검색해보아알겠지만이 의자라는 키워드 1위를 하려면 대충 한 5천 원을 해야 돼요. 음. 두명 중에 한 명을 사야지 본전 뽑기에요 음. 이런 키워드 할 필요가 음. 없다는 거죠. 음. 차라리 1위가 아니라 그냥 노출 시킨다는 이 그냥 목적으로 해서 내가 이 만 원이라는 키워드를, 아, 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키기 위해서 나는 한, 한, 3%는, 3%는 최대치를 설정할 거야. 그럼 10만 원에 3%가 얼마죠? 300원이죠, 300원. 나는 아무리 높아도 이 금액을 넘지 않을 거야. 라는 금액 최대치를 <웃음> 설정을 해놓을 필요가 있어요. 무조건 높이에서 천원, 이천원에서 좋은 게 아니에요. 내 상품의 판매가 또는 순수익을 생각을 해서 최대치의 금액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방문자가 많아서 돈을 많이 쓰고 대신 구매가 없으면 말자면 돈만 당간 거죠. 예전에 교육받았었던 분 중에 쇼핑몰을 하시는 분인데, 그, 여성, 의류 쇼핑몰을 하셨던 분인데, 그분은 한 달에 300만원을 썼대요. 많이 썼죠그를 들면. 근데, 한 명도 안 샀다는 거죠. 무슨 일일까요? 근데 광고대행사한테 맡겨 썼다고 하더라고요. 광고대행사는 대충 뭐, 뭐, 1위. 예를 들면, 1위 넘어, 넘어있나? 3위. 뭐 여성 옷, 뭐 2위 이렇게 하면은 돈은 잘 나가죠. 근데 구매할 확률이 낮다. 이런 옷을 판매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은 뭐좀 세분화된 키워드를 찾을 필요가 있어요. 여성 옷이라고 하면은 그 20대, 20대가 타깃이면 20대 여자 옷 하는 옷뭐 이런 식의 키워드 지금 이게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가 합쳐진 키워드죠. 또는 여자 옷, 어, 여자 옷, 쇼핑몰. 이세화된 키워드들을 무수히 많이 찾아내서 같은 300만 원이지만 많이 리지가 있는 키워드들을 만들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입찰가의 입찰가를 설정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이 상품의 가격, 상품의 가격이 결정을 하겠죠. 이게 만 원이면, 몇 퍼센트가 최대치냐? 한3 퍼센트. 근데 이 키워드마다 다 다르긴 해요. 어떤 키워드는 천 원을 했는데, 이0 0 0원을 했는데 이 키워드는 진짜 이 c h i l d r e 이 왔는데 l d r e n 이 c 이 키워드는 d r e n 이 c h i l d r e 키워드 h i l d r e n 이 children, 이 children, 이 children, 이 children, 요 children, 이 children, 금액은 높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니고, 낮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음. 적당한 순위. 제가 생각하는 적절한 순위는, 우리가 PC에서는 1, 2, 3, 4, 5, 6, 7, 8, 9, 1 0까지 보여요. 그리고 더보기. 더보기를 눌러야 15위까지 나올 거고, 쭉쭉쭉 나올 거고, 다 함께, 최대한, 최소한 여기 정도 나오기는 한게 중요해요. 일단은. 그래서 저는 제가 판매하는 게 만약에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웃음>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 최대치를 한 1,000원 정도 잡을 것 같아요. 1,000원 정도. 음. 그러면 이게 1%잖아요. 1%, 1%. 네. 아, 3%까지 한다고 치고 3,000원까지는 최대치를 할 의향이 있어요. 키워드 하나에 네. 최대 입찰가가 3,000원을 지적해다 맞습니다. 네. 최대 입찰가는 삼원을 넘지 않는다라는 딱정의정도러고요 그리고 어디 순위에 걸치게 할 거냐, 5위에서 6위 사이. 왜냐면 잘 보시면 5위하고 6위가 좀 공백이 있어요. <웃음> 그리고 9위나 10위 정도로 할 거예요. 9위나 10위. 이 공백에다가 넣을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검색해서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생각을 많이 해요, 판매자들이. 안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제 5에서 6이나 9에서 1 0로할 건데, 단 3,000원이 넘지 않는 금액을 설정하고, 그래서 우리가 키워드하고 센터에, 네이버 키워드하고 센터에 가면, 최대치를 정할 수 있고, 순위를 정해놓을 수 있어요. 내가 5일로 해놓고 3,000원 최대치를 했지만, 어, 3,000원으로는 오히려 다가될 수도 있어요. 오히려 여기로 올 수도 있어요. 그럼 순위가 자동으로 여기로 올 거예요. 그래서, 어, 그리고 모바일에는 얼마예요, 모바일? 모바일은 1, 2, 3까지밖에 안보여요 그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1위로 할 거냐. 비싸게 주고. 만원 정도 하겠죠, 대충. 3위를 했는데, 5,000원이야, 어, 5, 5 0원 이거는 아, 한 20명 정도 되겠죠. 테스트 해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난 이건 조건이 안 맞아. 그럼 얼마야? 보이지 않지만 더 보기를 눌러야겠지만 그래서한6기로할 거야. <웃음> 이런 딱 자기만의 고정된 순위가 있, 금액이 있지 않으면 무조건 만화할 필뭐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최대 입찰가는 정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순위는? 가능하면 1, 2, 3위는 비싼 금액이라고 하면 알아시는 좋고요. 어, 남들하고 경쟁이 없는 키워드야. 근데 이 키워드를 보니까 어, 한 명밖에 없네? 한 명? 한 명밖에 없어요. 근데 굳이 1위 할 필요는 없어요. 2위를 하셔도 되는 2위. 어차피 노출도 되니까요. 그대부분 사람들이 검색을 해서, 어, 1위 눌러서 결제한다? 요즘은 안 그래요. 의자 뭐, 의자 좀 비싼가요? 뭐, 뭐 천원짜리, 뭐, 샤프 하나 사기 위해서도 몇 군데를 돌아다 보는데, 바로 구매할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어, 이거 열고, 이거 열고, 이거 열었는데, 요 정도 수고를 하겠죠? 시계를 열어봤는데, 어, 다비싸네 그럼 뭐이 중에 하나 선택하겠죠. 근데 어 여기가 좀더 좋네. 그럼 여기가 살 거고. 어 여기가 좀더 좋네. 그럼 여기가 살 거예요. 그러니까 굳이 1위할 필요는 없다. 비싸게도 주고. 그래서 좀 늦게 가더라도 적정한 수준의 적정한 키워드를 적정한 금액으로 하시는 게 키워드 광고할 때 가장 좋은 선택법이 아닐까. 사실 이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는데요. 머리 아프면 공부는 안 해요. <웃음> 그냥 대충 <웃음> 대략적으로 정방면 가장 좋습니다. 는몇